제99회 어린이날인 5일, 왕피천공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관내의 모든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왕피천공원을 찾아 가족끼리 간소하게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.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지금 친구하고 놀러 왔는데 굉장히 신나요 지금. <웃음> 그래요? 네. 어, 부모님 오늘 뭐 해준다 그랬어? 부모님은 <웃음> 어약그 약속한 대로 그냥 용돈 만원 정도. <웃음> 용돈 만 원씩이나? 네. 어, 오, 용돈 만원 갖고 뭐할 계획이에요? 어 그냥 모아가지고 원하는 거 살려고요. 아, 오늘 뭐 하고 싶어요? 오늘은 그냥 친구 도 불러가지고 또 같이 총 가지고 놀고 해야죠. 제일 신나요. 살았던 것 중에서. 지금 이거는 또 어디서 난거야이 총은... 아, 이거는 아버지가 이거 사주셨어요. 아. 오늘 집에 온 사촌 형 생일이어가지고 집에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어, 사촌 동생이랑 같이 놀고 뛰어놀고, 뭐 낚시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.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 덕분인지 어린이들은 신이 났습니다. 안녕~~ 오늘 어떠세요?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밖에도 못나와셨을텐데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어린이날이라고 나오셨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고 하니까 그래도 애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날인데 멀리 못가고 막 이렇게 놀이동산은 못 가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좋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, 해, 뭐 해줄 계획 네. 이렇게 세요 오늘요? 오늘 이 놀아주고 또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몇살이 몇 살? 몇 살? 아니 몇살아야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 아니 3살이잖아, <웃음> 3살. 아 3살. 아니 아살이잖아세 살. 3살. 아니 <웃음> 세 살. 아살이잖아 울진군 시설아리사업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방문객아이 왕피천 공원을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3일부터 공원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시설물 방역을 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체 시설물 전기방역 및 놀이기구 수시소독, 거리두기와 입장객 QR체크인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사용을 안내하며 방문객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 o l g i n Media Network Channel.